뭐가 됐든 간에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지 이게 멋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결국엔 멋있어야 되는데 그게 남이 멋있다라고 느끼는 거를 내가 따라할 때는 멋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멋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그걸 똑같이 표현했을 때전는좀 멋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게 안 멋있고 계속 내가 멋있다라고 느끼는 거를 계속 끝까지 하는 것, 네. 그게 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 계속 가보는 것, 음, 어쨌든 멋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표현에 대해서 당당한 것,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남들 눈에 보면 그게 힙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아 나는 힙합이 아니어, 아니면 아니안될것 같은 그거는 되게 두려움인 것 같고 그럴 필요 없,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시작할 때부터 그런 편견 향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키비는 그냥 힙합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도 들어갔었고 시작할 때부터 누군가한테 근데 거, 거기에 어느 대목에서는 겁을 먹었던 시절도 있었고 어느 시절에는 내가 하는 게 힙합이기도 했었고 결국에 가서는 남들 눈치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어.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힙합이면 그것도 좋고 그게 아니면 뭐 어때 그런 마음 어쨌든 세상은 변하고 내가 어.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차피 세상은 흘러가잖아요, 계속. 근데 거기에서 어떤 흐름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둔감하면 그러면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나도 변해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나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겪고 있는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딱 만나게 할까? 어. 그러니까 나도 변화하고 사람들은 다 변화니까 그래서 늘내 타이밍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내 타이밍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절들은 인생에서 얼마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근데 내가 변화를 하고 있어야 그 타이밍도 만날 수 있다 계속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면서 내가 변화하는 중에 이렇게 딱 좋은 시점에 세상에 뭔가를 던질 수 있으면 음 그럼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충분히 망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망설이는 이유는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타이밍이 지금 아니더라도 그거를 계속해서 잃지 않고 계속 그 흐름을 읽, 알아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 타이밍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포기해버리면 언제 내 타이밍이 오는지 알수 없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내가 자신 있다고 믿는 내 안의 구석들, 그게 세상이 딱그 색깔을 비추는 시점이 올 때, 그때 잡아야죠. 그러려면, 어, 주춤 되더라도 계속 주춤 되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주춤되고 있지 않는 거는 무언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기 거 해야죠. 네. 자기 거 하고 어쩌면은 그 자기 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멋있다고 느낀 것들이 결국에는 섞여가지고 내게 되잖아요. 오히려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 겪었던 일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를 때 고집이 더 많아요 어쩌면 이게 내가 아는 것들이 이만큼이니까 그 안에서만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점점 음, 경험이 쌓이고 이 판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한편으론 고집이 좀 줄어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신념은 갓되 유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멋이 진짜 있으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는지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좋은 사람들 만났다 그게 20대에는 20대 시절에 좋은 친구들을 만났었고 또 좋은 선배들, 좋은 후배들을 만났었고 또 지금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계속해서 할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났고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 같이 창작을 하는 거 나머지는 사실 다 내가 채워야 되는 몫인 것 같고 나머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뭐.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별로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러니까 모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거 음, 그게 해오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마음속에 좀 계속해서 새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 처음 보는 분들은 그래서 좀뭐 차갑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항상 진지해 보인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랑 조금 가까운 분들은 그게 아닌 거 알거든요 되게 헛소리 진짜 많이 하고 구멍 너무 많고 이런 데 낯을 가라, 가리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진지하다, 이런 거. 음, 그런가 보다. 어. 근데 이제 그게 억지로 제가 깨서 뭔가 깨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좀 타입이나 혹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지하게 계속 바라보는, 저를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한테는 좀 진지하게 계속 대하는 것도 저는 좀 재밌고, 음 그래도 이제 저의 개그코드를 좋아하는 소수인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좀 제가 그런 장난도 치기도 하죠. 사실은 음악을 시작하기 전부터 글을 쓰는 걸좀 좋아했어. 가지고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글은 계속... 써오고 있었는데 이걸 어떤 기회가 되면 꼭 책을 좀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에세이일 수도 있고 요즘은 어쨌든 좀 실용적인 글도 좀 써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무엇보다도 어 평소에 쓰고 있는 뭐 일기들, 에세이들 이런 것들을 좀잘 모아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기회가 되면은 좀 클리스트를 한번 달성해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